자 얘들아 벚꽃을 보거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청춘인데 공부만 노트와 펜만 볼 때가 아니고 밖을 나가서 벚꽃을 볼 때야 그리고 공부라는 명확한 이유가 뭐야 우리가 나중에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런 거 아닙니까? 지금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나중의 행복은 어떻게 살 거니까? 벚꽃을 보십시오 공부에서 벗어나고 펜을 내려놓고 이 광활한 돼지 이런 이쁜 벚꽃이 피는 글자가 보입니까? 영어가 보입니까 숫자가 보입니까아들가 보입니까? 벚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밖을 나가서 꽃구경이라도한번 해보세요. 하늘을 한번더 보시고, 꽃을 한번더 보세요. 노트를 볼 시간에 하늘을 세 번, 3번, 하루에 세 번만 보면은 삶이 열어집니다. 복고를 보러 갑시다. 공부 포기하세요. 대학 포기하세요. 너네가 떨어져야지 내가 붙을 수 있으니까, 여러분들. 복고 <놀라>